네, 오늘 밤인데 네. 오늘 저기 소식을 듣고 네. 온 의원들 몇명 몇 잠깐 왜 왔는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겨울에 농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반년 만에 이렇게 여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어요. 네. 조례도 다 만들어 놓고 시의회 통해가지고 했던 상황이라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네, 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좀따아요네 네. 좀, 좀 이 사람들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집단 기억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 기억의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나도 꼭 가서 네. 함께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는 네. 절대로 억지로 안 만들어져요 네. 조작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가 진실이에요 네. 그냥 왔습니다 왔고요 그 주말에 우리 집 애하고 뉴스를 보다가 이, 이 여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애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고1, 고3인데 애가 아빠, 기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뭔가 하나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저기 여기 안 계신 분들, 유정주 의원님도 왔다 가셨고, 뭐, 김남국, 정청래 이런 분들도 왔다 가셨고, 낮에 또 뭐, 서용교, 뭐, 송영길 많이 오셨었거든요. 다들 한결같은 말, 마음이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네. 저희 서울시 위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네. 이명도 시의원님이신데요. 네. 그, 시의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해주셨습니다 네. 어, 서울시 의회는 일단 현재 이제 서울시에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이외에 대한, 대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도 거부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이제 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안 마련과 또 대안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와 함께 할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체 구성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고요 또 가족들과도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네. 해주셨으면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줌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어,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업 공간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또는 어, 철거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등등을 놓고 지금 서울시와 아, 세월호 가족분들 시민들 간에 논란, 다툼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어, 세월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어, 들어보는 시간을 좀가져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짐퇴비를 위해서 세월호 가족협의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범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운영위원장 이학년반 수진아빠 김정기입니다 네, 전에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대한적공간 마련 등을 위해서 좀 협의를 하자고 라 계속 해왔었는데요. 갑자기 서울시가 기업공간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거죠 그 네. 과정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저희 가족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첫 미팅이 작년 7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강화문광장 세월호 기업관을 철거하기 위한 그 미팅이 아니었고 어, 지금 강화문광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제일 첫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지금 기업관이 있는 위치다. 지금 위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 건너편이 되는 거죠. 근데 그쪽 방향이 도로가 통합되면서 넓혀져야 하니 이전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이걸 했을 때 저희들은 뭐 흔쾌히 아 충분히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전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조성 공사가 계속되면 음. 또 옮겨야 되니. 인근에 좀 적당한 장소로 임시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어 제자리로 돌아오든 다른 지시로가든 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을 때 네. 어, 총무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작년 7월에? 작년 7월 얘기죠 작년 7월에? 그래서, 네. 어, 그러면은 래서그 어, 단순히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전하면 되느냐 했을 때 어, 그렇다고 했서 네. 그러면 이전하자 바로 어, 건너편이니까 뭐 그러고 이제는 한게된 겁니다 그게 한 바로 지금 현재 위치죠 현재 어. 그 이후에는 논의를 지속하셨습니까? 했죠 어. 그 당시에 서울시 반응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음. 아, 인근에 임시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어 방안을 찾아봐 달라 철거를 완전히 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완전히 철거하고 어, 운영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찾아봐달라 했을때 어 그거는 광화문조성단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다 해서 어 그날 또뭐 끝났고 그 다음 뭐한달 뒤에 또 했을때는 어 그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아니 왜 어렵게 뭐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또 제안한게 인근에 어 세정로 공원이 있지 않느냐 정보정합청사협회 거기다가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 음. 공사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음. 이 지금의 기업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정도 크기로 꼭안 가도 된다 음. 조금 더 축소해서 가도 되니까 음. 거기로 가서 임시로 운영 하자 음. 조성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때 그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음. 어 답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 미팅 때또그 답이 또 어렵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하면 확인하고 답 주겠다 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월 7월 5일날 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철거 통보를 네. 한 것입니다 네. 계속 가족분들은 대안적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서울시는 어렵다는 얘기만 사실상 계속 해온 거네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뭐박원시장 같은 경우는 어뭐 계속 고민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저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랬었죠 꼭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이제 광화문조성공사가 계획은 있었거든요 뭐 실행이라든가 어떤 단계는 아직 안했지만 실행을 안했지만 그랬을 때 이후에 조성공사가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다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어, 긍정적인 만들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어, 의지였습니다 음,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때도 이미 약간 좀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어, 상태가 된 거고요 답을 하지 않고 어, 박원순 시장님의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했을 때 서울시 정무과의 그 반응은 전혀 그런 걸 전해 들은 바가 없다 전치라든가 그런 철거 등 그런 거에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어,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어 서울시도 세월호 추모에 관련된 조례 서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그 조례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계획을 어 시장에 수립, 세우도록 되어있고 네, 수립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도록 의무가 네. 좀부과되어있다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그 조례상의 창무도. 사실상 부인하는. 하지 않고 있는. 네, 하지 않고 있는 예, 예. 그런 이된 거죠? 재설치에 관한 부분은, 어, 권한대행 체제였잖아요. 음.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걸 결정할 수도 없는 논이고 음. 음. 새로운 시장이, 어, 결정되고 나서 그 시장님과의 논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논의는 안 하고, 어, 새로운 시장이 꼽힐 때까지 넘어왔던 것이죠. 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된가 동시에 5월에 음.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지, 아, 않았던, 늘, 거죠. 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7월 5일날 일방적인 철거를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 대응을, 대응도 얘기, 예,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음.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나서서 음. 이거는 아마 시민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했을 때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 뉘앙스로 대답을 했거든요. 음. 상관 없습니다. 그럼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때 미팅 끝났고 시민들의 거센 이제 저항이 있었죠. 음. 어, 거의 한 2,700여 단체 개인이 연세명을 하고 국내 수식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음. 그다음에 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의 그런 어, 압박과 시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어, 압박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맞지못하고 7월, 7월 17일 날 갑자기 일단. 저희 가족들 몇 명과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음. 어, 면담을 한 결과 우선시장의 의증 없었고 음.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어, 환경적인 어, 절차기 때문에 그걸 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 공무원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달라 음. 그리고 재설치가 안되는 행정적인 판단도 해야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또 이해해달라 나는 말과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음. 시장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어, 계속 되물었고 어, 시장님은 그거잘해서 즉답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및 연단 말미에, 그러면 26일날 철거 통보를 하셨으니, 그 이전까지 시장님의 의중을 담은 답을 달라. 20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서울시로? 예. 아, 네. 23일까지 공문으로 답해 달라.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했고, 그 와중에 23일날 사회위원대에 가서, 오전에 가서, 오후에 철거할 거라는 통보를 하고, 어, 진행한다는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23일 날 1시에 기자회견을 음.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이었거든요. 음. 황그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을 또 서울시가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연대에 가서 통보하고 오후에 철거하는 수순을 좀 보류를 하고 음. 기자회견이 끝나면 어, 우리 가족들을 잠깐 만나는 시간 을 갖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음. 그래서 1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연사명하고 그 설명서를 제출했죠 음.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과 한 15분 정도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어, 그때 총무과장의 어, 답변은 어 다시 한번 조금 음 논의를 해야 될것 같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고 했더니 3시 반까지 좀 답을 주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럼 그 3시 반에 나오는 답이 최종이냐 음. 그때 최종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알았다, 기다리겠다 해서, 이제 연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3시 반이 왔어요. 정부, 음. 정무과장하고 종무, 직원 한명 대동해갖고 왔는데, 또 공문에는 딱 그겁니다. 철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음. 철거는 여행대로 진행된다. 음. 광장 공사 후 재설치에 관한 협의체 논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거부해. 전부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럼 철거는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랬을 때, 총과장이 하는 얘기가, 어, 저희가 이쪽으로 설명하러 올 때, 어, 이미 철가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음. 택시 타고 그아보러 왔죠. 그런데, 음. 어, 이미 이제 입구에는 남자 두 명이 지키고 있고, 기억관 뒤편 도로 쪽으로 또 남자들이 쭉두 명, 세 명이 짝지어서 서 있고, 이쪽 안쪽에도 직원들이 서 있고, 그래서, 들어와 보니 이미 이제 박스에 담아가려고 박스라든가 캐리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조끼 같은 게 이미 안에다 들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고, 어, 우리 아이들, 어, 물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23일날은 결국 대치사항이 한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어, 놀러가게 된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부터 가족들이, 어, 철거를, 어, 저지하기 위한 안들어서도 아, 들어갔나 지금 경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여러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 조명들이 도움되어 있어 <웃음> 가지고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그 가족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기업 공간이 소중하긴 하지만 광화문 개구조와 공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 철거도 할수 있다. 그러나 아까 아뭐 말씀드렸던 바처럼 서울시는 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일을 하겠다고 이미 조례든 뭐든 다이게 결의한 바가 있고 또이 공간이 이제 가족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여기를 예전에 방문했었던 또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 부패한 정권을 물려나게 했었던 그런 어떤 시민 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어, 대안적 형태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고. 그래서 뭐 위치나 뭐 또는 방식 또 형태 이건 얼마든지 서울시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셨었는데, 어, 서울시가 이제 조례상의 의무나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일방적으로 음. 철거 말곤 없다 이렇게 네. 그 입장을 표명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가족분들 그 다음에 찾아오신 그 국회의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시원님 이렇게 쭉 만나 뵙는데 어 처음에는 굉장히 좀화도 나고 또 지금도 물론 하는 났지만 약간 좀이 어, 상황을 어떻게 풀어질지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하니까 뭐좀 대안적인 방법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 시위를 국회가 강제하기도 좀 어렵고요 중앙정부가 좀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그래서 좀시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어좀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잘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은 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충분히 만족하실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터뷰 네, 현장에서 박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